자 다음은 수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신 다음에 커브에서 패스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잘안 보여서 슬래시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자, 먼저 Y축으로 90도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이 좀 아래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추지 않으시고 좀 튀어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 s 스의 설정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이 탭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고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가시면 이베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벨의 뎁스 값을 늘리시면 두께가 점점 추가되는데 일단 한 0.1 정도 줘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슬래시를 눌러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높이가 엄청 크네요. 자, 일단 바닥으로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Z축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한 경우, 나중에, 이런 에디팅을 할때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창에 보시면 스케일 값이 Z2축으로 0.5가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Z2축 스케일이 그냥 1값으로 적용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Ctrl A를 누르면 애플리 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스케일을 애플리 해주시면 자 N키를 눌러서 이 스케일을 확인하면 다시 Z축이 1값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렇게 Ctrl A를 눌러서 이 문제가 있는 값들을 다시 원값으로 초기화해주면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일단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레벨값도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 주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서 수초 수초처럼 좀 줄여 주도록 할 것인데, 일단 프로포셔널 모드를 킨 다음에, 자 그냥 스케일을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Alt S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일단 영역을 좀 많이 늘려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록할것 S를 눌러서 줄여 주시고요 양이 통통하게 자기가 원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수초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몇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D를 누른 다음에 독립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다르게 이렇게 휘어 주거나 해주시고요 뭐 두께도 좀 다르게 해줄수있고요 하나를 더 복사해서 한개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개를 이용해서 초를 좀 만들어서 배치를 할 것인데요. 자, 이세 개를 이 원점으로 먼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걸 적당히 이렇게 회전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도 해주시고요 자이 같은 경우 Z축으로 하면 찌그러지면서 스케일이 되는데 이걸 찌그러지지 않고 오브젝트를 축으로 삼아서 스케일을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원하는 축을 두번 누르면 아, 지금 X축이네요. X축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맞게 편집이 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와주시고요. 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기에 앞서 여기에 다리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중심점을 이렇게 바닥으로 옮겨 주신 다음에 다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만 보이게 해 주시고 일단 x 축으로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뚫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뚫기 위해 선을 주는 법은 Ctrl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휠을 올리거나 내리시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저는 적당히 두 개를 줘서 자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면 첫 위치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도 잘라 줘야 될것 같아서 컨트롤 R로 그냥 바로 확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Z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지워 주시고요 지우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을 닫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버텍스 4 개를 선택하시고 F를 눌러 주면 이렇게 면이 닫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끝 부분 엣지를 잡은 다음에 F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면이 닫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끝부분을 잡고 조금 다리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드럽게 번계를 계속 주면서 그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줘서간격도좀 넓혀 주시고요 여기에 한번더 단계를 주려면 이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루프를 만들면 지금 이미 엣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간격이 짧은 이렇게 면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 엣지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디졸브 엣지 해주시고요. 다시 좀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큰 틀의 모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이 부분에 크랙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 만날 때 했던 것과 같이. Ctrl Shift B를 눌러서 Ctrl 그 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크랙을 만들어 줍니다 뒷부분에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표시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좀더 땡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래시를 눌러서 여기서 스케일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으로 좀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한이 정도쯤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제 돌과 수초를 이용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